뭐가 뭐하는 거? 안녕, 나는 덕후 로봇 고덕이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이제 혹시 로봇 좀 내낸 거야? 이치. 네 지금 장소 선배님 디스하는 거야? <웃음> 알겠다, 알겠다. 니네 뭐하는지 알겠다. 혹시 로봇 애니메이션? 빙동댕 맞았어. 멋진 메카니까 뜨거운 전투 장면은 물론. 인물의 성장까지 지켜보는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어, 제대로 알고 만이요 어지간한 영화 뺨치는 무겁고 뼈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이 성인 팬들까지꽉 잡고 음. 있다 나 이번에는 피가 끊는 매력을 뽐내는 로봇 애니메이션 추천 랭키 10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애니메이션의 최고봉. 100년 이상의 이어진 길가메스와 발라란트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리얼계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이 대단한 이유는 기존 로봇 애니메이션의 공식을 깨고 있다는 점인데요. 주인공을 상징하는 로봇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가는 로봇들과 전혀 차별점이 없다는 점. 비고 액션. 일기가 1999년에 이기가 2003년에 와우와우에서 방송된 하드보일드하고 세련된 분위가 일품인 작품입니다. 주인공 로저 스미스는 기억을 잃은 자들의 도시, 패러다임 시티에 사는 우수한 네고시 에이터입니다. 가토 쇼지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지금까지 2002년 1기부터 2005년 3기까지 방송된 작품입니다. 풀메탈패닉의 컨셉은 최초엔 마법을 사용하는 로봇이라는 아이디어를 기점으로 만들어진 작품이라고 하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람다 드라이버입니다. 주인공은 어린 시절부터 전장에 몸을 두고 온 사가라 소스켓.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고 평화 유지를 목표로 군사조직 미스릴의 일원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검버스터의 이나즈마키으로 유명한 톱을 노려라는 1988년에 전 6화의 OVA 작품으로 발표된 로봇 애니메이션입니다. 우주 개수라는 생명체의 맹렬한 공격으로부터 대항하기 위해 지구에서는 초대형 변기, 버스터머신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주 개수와의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제독의 딸 노리코가 최강의 버스터 머신건 버스터에 올라타게 됩니다. 기동전압 나데시코는 1996년 10월부터 6개월간 방송된 작품입니다. 인류의 진출이 화성까지 도달한 시대. 목성에서 목성 도마뱀이라는 수수께끼의 집단이 공격해오면서 화성과 달이 목성 도마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구는 화성을 탈환하기 위해 개성파 승무원이 탑승한 전함 라데시코를 출동시킵니다 로봇 애니메이션은 그냥 애기들만 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겠죠? 스토리의 다양성이나 애니의 완성도를 보면 얼마나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더 다양한 로봇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가보실까요? 정철의 연금술사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제작사, 본즈가 제작한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입니다. 미지의 입자에 의한 보이지 않는 물결, 토라파를 타고 공중에서 즐기는 주인공 랜턴, 방군 조직의 인간형 로봇, LFO 파일럿 유레카를 만난 것을 계기로 방군 조직, 개코 스테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임부터 시작해 성우, 메카닉 디자인과 컨셉, 액션까지 그야말로 뜨겁다 못해 폭발을 일으킬 정도의 전설적인 작품! 용자물 애니메이션 중이 작품 이상으로 뜨거운 작품을 꼽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용기를 힘으로 바꾸는 G-스톤으로 무한한 힘을 이끌어내는 가오가이어의 전투를 한 번이라도 본다면 왜이 로봇을 최강의 용자로 꼽는지 납득하실 겁니다. 나의 들이은 하루를 누른 들이다 가이낙스의 전설적인 명작! 작품의 중심 테마는 그야말로 열혈! 주인공의 로봇 그랜나가니사용하는 드릴은 무한히 상승하는 나선을 의미합니다. 작은 메카부터 시작한 이들의 모험은 적들의 무기와 갑옷을 빼앗으며 진화하고 종국에는 애니메이션 역대 스케일이 큰 전투 랭킹에 반드시 거론될 만큼 거대해지죠! 세컨드 임팩트라는 대규모 재해 후에 제3 신 도쿄시 수수께끼의 침략자 사도에서 도시를 지키기 위해 선정된 소년, 소녀들이 거대 인간형 로봇 에반게리온을 타고 장렬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난해한 스토리와 인물 심리, 잔혹한 전투 묘사등 반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죄다 갖고 있었죠 1979년 방영한 기동전사 건담은 토미노 요시유키 감독의 대표작입니다. 이 작품이 이토록 유명한 이유는 건선징악이 아닌 서로 입장이 다른 정의와 정의가 충돌하는 전쟁을 묘사했기 때문입니다. 토미노는 대담 중에 아이의 적은 어른이라는 테마를 주제로 한 이야기라고 밝혔듯 전쟁으로 희생되는 소년소녀의 드라마를 짙은 색채로 그려나가고 있죠. 네, 지금까지 로봇 애니메이션 추천 랭킹 10을 살펴보았는데요. 처럼 이렇게 카슴이두근지는 장르를 찾기란 또 쉬운 일이 아니죠또 최근에는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도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로봇 애니메이션은 결코 아동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그 타깃을 성인으로 넓히면 조금 더 넓은 주제로 철학적이고 심오해지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럼 나중에는 이 성인을 다 키스로 국산 로봇 애니메이션의 묵직하고 깊은 풍미를 좀이 내뿜는 이야기를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말해봅니다. 뭔데? 이거 메가블록이 코코코코코코로 진짜 아니 이거 진정 진정 진정. 이거, 뭐 이거 힘들 조금만 진정하고 자 여러분 페이스북 짤티비의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열렬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메가블럭 콜 오브 듀티를 드립니다 진짜? 네! 아, 진짜. 이 댓글만 달면 준다고 네. 달면 내, 내 바로! 나도 같이 가자